그 국밥이에요. 아 순대하고 국밥 은달라요 순대가 안 들어가요. 아 그럼 순대 왜 다른 건다 들어간 거고? 예, 아, 다른 건다 똑같고요. 예. 순대만 안 들어가요. 네. 이게 뭐야? 찹쌀순대야? d o now. You can buy. Can y o 이 b u 고추장을 고추장을 음, o 어서 찹쌀순대가 진짜 찹쫄틱하다 쫄깃쫄깃하다, o 게 c h I'm g o 짝 n g to buy a coach. I'm g o i 이건데? 저기 쫄깃 그러니까 이건 막 간인가? 간음간아 여기는 네, 순대 시키면은 순대하고 간만 딱 이렇게 음. 두 종류만 나오는구나 간이 간이 어. 진짜 뭐 싱싱한 느낌 그러니까 음. 간이 되게 싱싱한 느낌이 나 있죠 음. 짭짝달라붙네 그것도 음. 간이 빈틈이 없네 그냥 느낌이 막짝뭐라가짝 음.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아. 압축시켜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이요, 간을. 치즈 느낌 나지 않나? 음, 맛있네. 뭐, 간맛이 다 비슷한데, 진짜 이집 간, 어, 은 여기는 더 싱싱한 느낌도 난다. 텅이 니까 음, 지금 우리가 시킨 건 국밥이잖아. 순대국밥은 녹그릇에 나오고, 일반 국밥은 이 뚝배기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 이거는 다대기가 아까 올려져 나는데 다대기를 섞어야 맛있네 거기다가 소금 간이 안돼 있으니까는 새우젓을 넣어서 먹어야 돼 나는 음. 안 넣고 그냥 먹어 아 그래? 음. 그, 그거 좋지 뭐 오래 음, 살고 먹을 때딴게 <웃음> 거는 있는데 음. 여기서 먹을 땐 뭔가 음. 그맛 그대로 주깍어하더 깍두기는 설렁탕집 깍두기 맛 지금 우리가 먹는 중간에 깍두기가 있긴 이건데 살짝 덜익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다. 이제 이 집에 평을 좀 얘기를 하자, 우리 여기서. 이나 찹쌀 쓴대. 어. 그래서 거기 서서 얘기해. <웃음> 왜? 나, 나만 얘기해. 나도 같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나만, 나만 보이는. 어쩔 거잖아. 수가 없어. 한쪽만 나오니까. 아니, 여기야 뭐한 10년 전 부터 왔던데라 음. 생각날 때마다 일산에서 오는 데니까 음. 맛은 다른 순대국에 비해서 음. 깔끔하고 음. 아, 그뭐냐 곰탕같은 느낌이 음. 있다고 하더라 음. 어, 순대도 깔끔하고 간도 싱싱하고 여기는 음. 뭐 진짜 막 요즘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유산에서 찾아오는 음. 그런 맛집 일단 여기는 그, 그 주문할 때 국밥이라고 하면 진짜 그냥 순대국밥이 아니라 국밥이란 메뉴가 따로 있어서 국밥이 나오고 순대국밥을 어, 드시고 싶으면 순대국밥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국밥은 7,000원이고 순대국밥은 8,000원 그러니까 녹그릇에 나오는 거는 순대국밥 근데 나는 순대 안 들어간 국밥도 꽤 맛있었어 아까 말한 대로 뭐 다른 데는 막 비계도 많고 냄새도 막 많이 나고 그랬는데 여기는 냄새도 별로 안 나고 뭐 고기고. 비계가 뭐 붙어있는 고기가 있었지 비계만 막 이렇게 따로 나오는 그런 거는 아니었어 국물도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하고 근데 그냥 국물만 먹는 것 보다는 아까 전에도 내가 설명했듯이 그 뭐야 그 안에 들어간 다대기를 섞으니까 맛이 쫙 우러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새우젓까지 뭐, 뭐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그러고 아까 찹쌀순대였나? 찹쌀순대 어그 찹쌀순대는 쫀득쫀득했고 진짜 말 그대로 찹쌀떡 먹을 때그 쫀득쫀득함 그리고 같이 나오는 간은 진짜 완전 싱싱한 맛. 어, 싱싱한 맛. 진짜. 어. 내가 지금까지 그래서... 먹은 간 중에서는 뭐간 맛이 거의 다 비슷한데 진짜 쫀득쫀득한 간 맛이었어. 음. 맛있었어.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음. 둘이 왔을 때 음. 국밥을 시키고 음. 찹쌀순대를 한 접시 시켜서 음. 그렇게 먹는 조합이 음. 가성비는 맞아 맞아. 제일 좋은 맞아. 근데, 어, 근데 진짜 여러가지 혹시 찹쌀 순대도 맛있긴 했는데 여러가지 다 같이 먹고 싶으면은 아까 그 고기 모, 모, 모둠인가? 아 모든 고기 그거는 찹쌀 순대는 우리가 8,000원인가 했잖아 모든 고기는 12,000원 이었잖아 그걸 그걸 먹고 그러니까 어, 모든 고기가 되게 괜찮게 나오더라 가격 대비 어, 뭐 여기가 서울은 아니라 부천이라서 쌀 수도 있지만 근데 가격 대비 퀄러티 너무 괜찮아서 우리 옆 테이블에 시켜먹는 거 보니까 오케이 자한끼잘못 갑니다. 우리가 온 지금 여기 시간대가 5시 반이라 우리 말고 딱한 테이블 밖에 손님이 없었는데 근데 지금 6시 10분 정도 됐어요. 지금 우리가 나올 때. 근데 보니까 이제 슬슬 꽉 차기 시작하네요. 아, 아무튼 잘 먹습니다. 지도에서 인하첩 쌀 순대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부천역하고 중동역 사이에 있죠. 그리고 그 파란색이 전철 라인 선인데 그이나 찹쌀 순대의 위치는 전철 라인이 있는 땅에 있는 높이보다 그 위치보다 좀 오르막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다리 튼튼하신 분들이야 금방 갈수 있지만은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거나 어르신들이거나 아니면 무슨 애들이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게 올라오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요 하지만 차가 있다면 주변에 주차장이 꽤 넓게 두 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본것 같은데 근처에 버스정류장도 있었어요 워낙 유명한 곳이라 한번 살펴봤더니 중소벤처기업부 인증에서 1 0 0년가게라고 나와있네요 뭐 정확하게 100년은 안되더라도 어 그래도 꽤 시간이 이만큼이나 지났는데 85년도에 오픈했다고 그랬죠 뭐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 보면은 뭐 맛은 보장된 거 아닌가요? 제가 가서 먹어도 너무 맛있었고요 메뉴에 나오는 가격들은 이렇습니다 순대국밥 8,000원, 뭐 7,000원 그 다음에 뭐 고기 12,000원 따로국밥 8,000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여러 방문하신 분들이 이렇게 사진도 많이 올려주셨는데 와저 간은 진짜 아, 지금도 생각나네요 뭐간 맛이 다 비슷비슷하지만 어, 저집의 간은 좀 퀄리티가 좀 높아서요 방문자 리뷰가 829개나 있고요 평점이 5점 만점에 4.36 높은 점수죠 드셔보신뒤에 뭐 여러분들이 이래저래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뭐 그만큼 맛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겠죠 요즘에 뭐 후기 때문에 뭐돈 받고 후기를 써준다느니 앞가게 망하라고 후기를 써준다느니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평점 높으면은 그 후기의 수를 봐요 블로그 후기라든지 어떤 뭐 네이버의 후기라든지 래서그 숫자가 뭐 100단위 1000단위 뭐 이런식으로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아이 집은 유명한 곳이구나 라는 거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네, 모험을 하러 떠나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닌거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